안녕하세요 여러분 네결전구입니다 국산의 희망 2018년 기대작 간만에 할만한 rpg 갈매기 온라인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로스트아크에 붙었던 수많은 별명들과 수많았던 관심들 가히 엄청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버가 허구한날 터져있고 그 서버에 들어가고자 사람들이 1만명이나 밀려서 로스트 하나 해보겠다고 팔 적인 인기를 끌었던지 어언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그들이 주었던 기대감과 인기는 차갑게 식어 벌써 출시한지 10년이 넘어가는 고인물 게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 6개월 전에 욕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네요 거봐 쉐끼들아내 말이 맞지 로스트하크는 지금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체감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맨날 고... 로스트하크 안하고 못빼기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접은것만 봐도 충분히 체감이 가능하며 눈에 보이는 수치만으로도 많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에 따르면 로스트하크는 출시 두달만에 약 300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로스트하크를 개발한 스마일 게이트 rpg는 2018년에 발생한 약 553억원의 지출 덕분에 오히려 253억의 적자를 이어나갔으며 당시 로스타크의 기세가 이어졌다면 2018년엔 실패했지만 2019년엔 흑자전환이 가능할게 뻔히 보였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9년에 진입하면서 로스타크는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으며 많은 신생게임들이 치고 몰라하거나 오래된 게임들의 역주행을 이겨내기지 못하고 점점 떨어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는 5월 29일을 기준으로 PC방 점유율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캐릭터가 나와서 조금 올라간거예요 저번 주에 0이 밖으로 넘어갈랑 말랑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면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건 모두가 알고 있을겁니다 그럼 뭐냐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 서버가 미어 터질 때 두달간 3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가 계속 이어져 왔다면 대충 지금 5월쯤에 천억의 개발비는 회수하고도 흑자로 돌려서 돈방석에 앉은채로 싱글벙글하고 있었을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림으론 개발비의 회수를 겨우할정도로 비춰지고 있죠 그러다보니 스마일게이트 rpg에서도 똥줄을 탈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게임이 좀 그렇다곤 하지만 개발비라도 어느정도는 회수해야 뭐가 돌아가든가 할텐데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별의 별수를 다쓸수 밖에 없죠 그 결과 불타버린채 고향인 마비노기 영웅전에서 조차 아무리 오래된 게임이고 유저가 많이 빠져나간 게임에서 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바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던 레이드 즉 CIU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레이드 시스템의 결함을 인정하는 뼈아픈 과금을 도입하였죠 더불어 신규 캐릭터를 50가지 바로 점핑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등장하면서 국산의 희망이라고 불리던 게임은 그냥 국산 게임 1로 변하였습니다 로스트아크는 물론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그래픽과 화려한 스케일을 겸비한 게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휘황찬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외국에서 건너온 유명 맛집처럼 몇 시간씩 맛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까 어디서 본듯한 타코 어디서 본듯한 스테이크 어디서 본듯한 피자 어디서 본듯한 스파게티가 저희 음식점의 자랑이라고 간판 메뉴로 내놓았지만 결국 어디서 본듯한 그 가게 맛도 따라오지 못해 그냥 이 가게 저 가게의 음식을 한군데에 모아놓은 누더기 같은 컨텐츠가 되었고 꾸준히 해보려고 하던 사람도 흔히 숙제라고 말하는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반복적인 플레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쥐꼬리만한 보상 덕분에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레이드 시스템도 이거 어디 하나 건드려서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 기획부터 베이스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아마 저는 게임 초창기부터 레이드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을 겁니다 그 결과가 레이드 즉시 완료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캐시를 사용해서 레이드를 즉시 완료하는 시스템과 성장 스킵 아이템을 팔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수익 곡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줍니다 물론 로스타크 저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렸던 이 게임마저 이렇게 가라앉는다면 음..뭐랄까요 앞으로 이런 게임을 누가 나서고 투자할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성공을 하길 바랬어요 해외 내놔도 꿀리지 않을 게임이 탄생하길요 하지만 결국 로스타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해외에는 아무리 날고기는 트리플 a급 게임들도 길어도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작품을 내놓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만 게임 하나를 못 놔주어 10년이고 20년이고 주구장창 운영하고 결국 돈이 되는 모바일만 개발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은 게임을 못만듭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넥슨 물론 새로운 시도는 그나마 하고 있는 회사지만 이미 감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게임이야 열심히 이거저거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재미가 없어서 망해요 엔씨는 게임의 재미는 모르겠고 그냥 잘나가는 리니지 하나 붙잡고 몇십년째 쪽쪽 잘 빨아먹고 있죠 넷마블은 그냥 이미 모바일 전문 개발사로 변한지 오래죠 이렇듯이 해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잘나가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 혹은 인디게임들의 회사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게임들의 퀄리티들은 점점 퇴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좋은 예시와 전환점에 선 작품이 로스트하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이런 게임을 보는 건 점점 더 힘이 들어질 것 같습니다